아니, 아니, 하세요좀 이상한 것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계셔야 돼요 자. 안녕하세요 태원 속니 v 니 아니, 일상 아니, 아니,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어때? 이렇게 니아아 형은 재밌 시작합니다 미고 아 이거 아니에 <웃음> 이거 저 아닌가? 제 사생활을 촬영을 한다네요 제 사생활이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번 잘 찍어보겠습니다 안녕 약간 살고 있거든 응 손 사기를 좀잘치시지저물어보시는거예요 <웃음> 네? <놀람> <놀람> 어 2팀에 대해주면 <대해서는 놀람> 됐어 노잼대요 난도잼이야 뭐 이런거 하고 여기서 이사 혼자 이러고 있는거요서뭐 <놀람> 하고 있으니까 팔불불러 오늘 식사는 뭐 하셨나요? 부르셨어요? <웃음> 오늘은 사생활 타이틀 촬영을 하러 왔어요 식사 뭐 했냐고 어? <웃음> 식사 <웃음> 아 식사 아 식사요? <웃음> 오늘 식사는 <웃음> 사실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요? 전 촬영 때잘안 먹어요 속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닭가슴살 믹서를 먹었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? 뭐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음. 이게 아무래도 촬영 때문에 바쁘고 그러면 이게 운동할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최대한 짬 내서 한 30분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음. 음. 오늘도 끝나고 운동 계획이 있으세요아 그럼요 ]가요? 거의 뭐그냥 그러니까 운동은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을 먹듯이 저한테는 그냥 일상생활, 루틴 음. 중 하나 그래서 안 하면 은막 그날 하루가 찝찝하고좀 힘들고 잠을 좀 줄이고더라도 이제 운동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죠. 아무래도 거의 뭐아 에어프라이기를 사고 제가 제일 좋은 게 먹다 남은 치킨을 다시 올렸을 때 그게 살아나더라고요. 그 도저히 안 살아날 것 같은 그 탕수육 남았을 때 도저히 안 살아날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바삭함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게 진짜 혁명인 것 같습니다. 음. 에어프라이기 <웃음> 사장님들 연락주세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? 음. 오늘의 TMI TMI 아, 정말 이건 TMI를 얘기해야 되는거나 아니 그럼요 씻을래 오늘 그리부터 씻는지 a p p r o x i m a t 5 s 3 t m 2 i m 2 t m 2 times. 2 times. 2 t i m t m 데 i m t m t i m i t m m i t m i 형 색깔 뭐 좋아하세요? 응? 색깔 뭐 좋아하세요? 꿈좀 컷! 컷! 컷. <웃음> 네. 어때? 어때? 응, 그렇지? 그러면 응, 응. 여기서 이제... 형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? 아침에? 닭가슴살? 컷! 형! 아, 이게 아니지! 저... 아, 예? 형. 봐봐! <웃음> 형 오늘 끝나고 뭐 드실 거예요? 끝나고? 어, 미트볼그 <웃음> 어때? 형! 여름이 좋아해, 겨울이 좋아해? 나? 어? 겨울? <웃음> 형,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? 다만 악에서 구하서 컷! 형, 형 형! 짜장면 짬뽕! 어릴 때는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짬뽕! <웃음> 형! 형! 어디 가요? 형! 형! 형 어디 가요? 어디? 면키어 아, 망가네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 아, 고민이다 새우를 갈지 돈가스를 갈지 고민이야 이거 신기하다 뭔가 브이로그 하는 것 같아 우리 회사 블로그 보면 가끔 보면 재밌어 왜? 응? 왜? 그냥 재밌어 정말 재밌는 거 같아 다른 배우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보면 막 아, 뭐하고 있구나 뭐가 제일 재밌어? 나 기억에 남는 내거 2018년 포스트내 아, <웃음> 어, 거는 나는 자기애가 있다니까 아. 그 되게 웃겨 포스터 플레이어 포스터 촬영 포스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진을 보는 게 있다 근데 배가 볼록해 <웃음> 귀여 워구슬배너 모자이크 처리해줄게. 우자소리안해 주거든요. 보면 응, 안, 해주는... <웃음> 안 봐. 사진을 찍어야 돼. 와맛있겠다 먹어야 겠다 음. 안녕하세석의 사생활 끝그래월 말에 끝나면 5월 2일월에